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오늘은 장각의 예행, 대타구, 보봉호수 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산 자락에 있는 도봉호수는 원래 그냥 조그마한 계곡이었는데 이 밑에 댐을 만들어서 었 이렇게 인공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총 길이는 2.5km 정도 되고요. 수심은 평균 72m에서 119m 정도 아, 물의 양이 달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수심이 예,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호수에서 가마우치라는 물고기를 잡는 소수민족이 보이게되 있습니다. 여기는 모공호수 들어간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호수 물고기에 가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입구 들어가다 보면은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가족이라는 원주민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네요. 저 뒤쪽이 폭포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부르는 이 원주민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비용으로 천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 더 주셔도 됩니다. 뭐 이프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할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범을수가 어떻게 생산지지. 보고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아시죠뭐 급해 급해 아 금방 탔네 배를 금방 탔어 아 이렇게 배를 타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드디어 보호범 호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방 출발합시다 뿡댕냐 이렇게 해서 보호범 호수를 쭉 구경하고 계십니다 네 소가족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가족 원점인 남자분께서 사랑가를 부르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중국으로 그러니까 부팅부팅이 야, 예. 기둥석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에서 주변에 경치를 쭉 보고 있습니다. 아, 가이드분이 가끔 이것저것 설명을 해줍니다. 아, 좀 멋있는 천솔 레전드강, 베스트 이런 것좀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이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에서 우릉동원이라고할수 있을 정도로 경치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창가계행 제4부 보봉호수까지 시청하였습니다. 다음 편을